안녕하세요 노아 스토리 노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토이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, 핸드폰을 꾸밀 수 있는 키트같은거예요이게 그립감의 완성은 한줄차이다라는 하이루프라는 곳에서 이렇게 토이스토리로 제작이 되어서 제가 또노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이스토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제 핸드폰은 이미 이미자이기 때문에 <웃음> 이미 꾸며져있기 때문에 어 이제 브로디의 핸드폰을 가지고 꾸며볼 예정입니다 같이 보면서 집에서 뽀짝뽀짝 재밌게 뭐하고 놀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 이번 이번를 갑자기 탁 얘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얼마 안 되니까 좀 봐주시고요 일단은 대충 소개부터 할까요? 공식 커플이죠 우리 우디와 보핍 이렇게 같이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죠 이거는 특히 화이트 핸드폰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해도 좋고 또 다른 커플 제시와 버즈 이렇게 그리고 개비개비 닮은 친구, 포키 닮은 친구, 햄 닮은 친구, 더키버니 닮은 친구, 말린도 뭐 있고 렉스도 있거든요?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같이 이제 우정템으로도 맞출 수 있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? 같이 붙여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싹 트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도를 한번 바꿔볼까요? 오오 쏘리 쏘리 쏘리 쏘리 그래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, 이 브로디의 핸드폰 이 보세요 여러분 싹퉁이야 싹퉁 뭐 싹퉁을 사가지고 이렇게 지고 다니는지 모르겠죠? 꼬에또 또 싹퉁인데 또 뉴욕을 달고 있어요 이거를 다 뺏겨봐요 그냥 갖다 버려요 예쁜 폰에 저런 싹퉁을 맞고 있다니 웬말이네 준비물은 이렇게 핸드폰이랑 클리어 케이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저는 렉스로 꾸며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설명서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거를 일단 까주고 이렇게 하나의 스트랩과 이렇게 스티커가 같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어! 그러면 저 핸드폰... 핸드폰이 에어팟도 렉스에요 자, 이것도 키링과 렉스 케이스를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에어팟 케이스고요. 갑자기 렉스가 있길래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어요. 일단은 한쪽은 여기 안에 넣고 한쪽은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. 근데 이게 것 요거 또 3M으로 또 아주 고퀄리티 3M으로 만들어줬네요.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조심해야 되게 뭐냐면 여기 밑에 이 충전 잭이잖아요? 여기를 가려주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를 피해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 누르다가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됩니다. 얘를 먼저 붙여줘야 돼요. 안쪽을 먼저 떼줍니다. 끈이 되게 두껍게 잘 나왔거든요. 아주 쫀쫀하게 근데 이게 뒷면도 보면은 약간 예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또 스티커 같은 느낌 역할을 해줄 겁니다. 여기다 붙여줄 건데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. 이렇게 넣어서 손가락이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 쫀쫀하게 해서 좀 매줘야지 안그러면은 걸렁걸렁 하답니다. 그러기 때 손가락이 두껍기 때문에 제 손가락 세개 정도 들어갈 정도? 이게 한번 붙이면은 아예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. 이렇게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수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왕이면 한방에 붙이는 게 좋겠죠? 하고 틀어서 그리고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. 일단 가장 큰 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, 여러분. 일단은, 안 보이고, 딱 괜찮죠? 여기다 하나 붙여주고, 그래서이렇게 여기다.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까?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까? 어, 크나? 좀비자나오겠네 어, 가려가려? 근데, 가려. 좀 가려도 돼. 뭐, 어떡할 거야? 조금 어렵다. 남꺼 해주니까 좀 어렵네. 내 거는 좀 쉽게 쉽게 하는 거지. 마음에 안들어도 어쩔 수 없잖니.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런 부담,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. 그 다음에 얘도 스티커긴 하거든요? 얘는 또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나머지 제가 갖고 있는 스티커를 갖다가 이제 나머지를 여기게다 붙여주면 되거든요?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스티커는 이 스티커는 템바이트 스티커예요 근데 이게 좀 질이 좋고 색감이 잘 나와가지고 뒤에 면이 잘안 비치고 해가 이걸 많이 쓰는데 포테이토를 하나 붙여줄게요 색감도 노랑색이라서 여기에좀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위치를 보고 어디다 긴 데가 또 있나 여기! 여기 밑에 괜찮네 저 밑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짜 괜찮을까? 어, 생각보다 괜찮아요 별로 안 가리고 또 얘가 거즈를 좋아하거든요 거즈를 지 얘를 붙면 되겠다 딱딱이 우주랑 조금 겹치니까 별 같은 거 그런 거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후 있거든요 후에서 별을한몇개 떼가야 되겠다 후에서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별, 별 이렇게 붙여줬어요 조금 모질랄것 같은데 하나 더 이렇게 이는데 붙여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? 얘는 이런 건안 돼요 여러분 반짝이 반짝이 같은 경우는 이 결에 안 맞아 가요소스 판은 조그만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뒤에가 잘 비치더라고요 붙이면 밑다가 우주 하나 더 붙여줄게요 훌륭해 훌륭하다 이거 너무 에 들어 하겠어 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해봤습니다 어때 여러분? 귀엽나요? 얘랑 같이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맥쿡 느낌 알죠 여러분? 허리드 느낌 이렇게 아주 뽀짝뽀짝하게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예요 면은 이렇게 이 느낌 이렇게 해서 또 사진 찍어봐 예쁘게 나오지 않네 커스텀 완성되었습니다 너무, 너무 예쁘죠 여러분 짠!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왜? 이벤트 이벤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벤트입니다 일단은 총 10분께 이 아이들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 원하시는 상품과 함께 어 그냥 댓글에 그냥 남겨주면 돼요 뭐 없어 뭐, 뭐가 있겠어 추첨을 통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 발표가 되냐면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다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실시간으로 내가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면 노아스토리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시고요 언제 라방을 할 건지 알람이 갈 거예요 아마도 이벤트는 다음주 일요일까지 하도록 하고요 당첨 댓글을 달아드리면 이메일 주소로 네,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이 없으시면은 그 차후로 이제, 그 이제 후보들한테 넘어갈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짠! 네, 제거를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선과 이 뒤에 스티커, 이 스티커, 이 스티커 이 스티커는 동봉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이런거 별 별을 여러분 다이소에서 산 별이거든요? 다꾸 영상 보셨나요? 햄, 별, 이 하트, 버즈 이렇게는 제가 따로 꾸미려고 붙인 겁니다. 짠!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폰 꾸미기는 끝이 났습니다. 이제 이거 꾸몄으니까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. 과연 어떤 리액션을,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선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옆에 쳐 자고 있는데 한번 깨워가지고 물어볼게요. 이제 그만 쳐 자고 나오겠니? 응 나와서 이것 좀 보렴? 응 빨리 일어나 지금 6시야 무슨 화면도 예. 노땅 아저씨 마냥 이런걸 해놨대 스스로 했어? 이렇게 귀여운 배경화면을 해야지 했어 했어 드든. 야! 어때? 귀여워 예뻐? <웃음> <응, 귀여워. 웃음> 어. 어 주황색 있으니까 이거 포테이토도 했구나 응. 괜찮네 이거... 손가락 두 개만 넣어 두 개만 다 넣는 거 아니야 손스럽게 음 예쁘네 예쁘지? 5만원이야 뭐? 5만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음제 책상 너무 예쁘죠 여러분? <웃음> 뭐라고? 뭐라고 그랬어 니? 돼지를 키우나?